그 다음에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계속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있다 또는 하고있다 해왔다 이런 표현으로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 for라는 거와 since라는 게 있어요. for는 동안이라는 표현인데 지속됐다는 거야. 그만큼 기간과 합쳐서 뭐 3년 동안, 두달 동안 이런 거죠. since도 계속에 쓰이데 since는 과거 시점을 씁니다. 그래서 2시간 전 2시간이 아니라 2시간 전 시점으로 와야 돼요 기간이 아니니까 2시간 두, 두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란 소리니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에 쓸수 있죠 How long이라는 건 이제 의문문인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고 있나요 라는 의문문에 쓸수 있어요 그래서 for나 since나 how long 간혹 for 말고 during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during은 어떤 명사랑 같이 합쳐져서 뭐 방학 동안, 여름 동안, 겨울 동안 이렇게 지속적인 걸 의미할 때는 쓸수 있어요. 예, 어쨌든 지속의 개념이니까 그걸 명심해두고요. 예문을 보면 I have played games for two hours. Two hours. 두 시간이잖아요. 2시간 동안 하려면 for를 써야 돼. 여기 since 틀면 안 돼. 쓰면 틀립니다. 네, 2시간 동안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2시간 전부터. 네, 요거는 for는요. since로 바꿔 쓸수 있는데 since 해놓고 ago라는 걸 써주면 돼요. 요거 그대로 쓰고. since t w hours ago. 2시간 전부터 이거나 2시간 동안이나 마찬가지니까. you haven't seen him. 자 너는 그를 못 만났네. 못 봤네. s 스 n c e 네요 예,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게 경험일 수도 있어요. 본 적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s 스 n c e 가 있어. 지난 주말부터 계속 그를 본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 계속이잖아요. s 스 n c e 가 있으니까. 그러면 for를 쓰면 안 되겠죠. 지난 주말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라서 s i n c e 주말부터 계속 이런 의미라서 예, 물어볼 땐 이걸 쓴다 그랬죠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ave 에다가 been, pp 를 썼어요 당신은 여기에 온지 얼마나 됐나요? 여기에 in, 있은지 이 말인데요 온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외워두면 좋고요 자, 계속은 뭐랑 같이 쓴다 For, 나 since, how long 네. 그럼 이제 결과가 있는데 결과는 그렇게 많은 동사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주로 잘 쓰는 동사가 lost라는 lose의 과거 분사 go라는 gone의 과거 분사 leave라는 게 이제 간혹 나올 때가 있는데 가버리고 없다 잃어버리고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는데 지금 없어 가서 여기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것과 사실이 과거의 것과 현재의 어떤 내용이 합쳐진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합쳐졌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I have lost my wallet은 무슨 의미냐? 자,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냥 과거의 일이면 그냥 lost만 하면 되는데 have lost라고 한 것은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안 갖고 있던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I have lost my wallet. 잃어버려서 아직 못 찾고 있다는 소리야. 과거와 현재가 합쳐져있다. 라는 개념이 그거죠. They have gone to Paris. Have gone 하면은, 가버리고, 없단데요. 파리에 가고, 없어. 파리에 갔어? 여기 없어 라는 소리야. went라는 건 갔다잖아요. 그럼 이건 과거야, 그냥. 갔어. 여기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have gone. 이거는, 가고, 여기 없다까지 포함한 거야. 그러면, 어, 나, 내가 어디 갔다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gone이라는 건, 가고, 여기 없기 때문에, 1인칭과 2인칭만 2인칭은 못 쓰고 3인칭만 쓸수 있어요. 그치? 당신과 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현재 여기 이 자리 이곳 이 공간에 지금 여기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표현이라서 3인칭만 써요. 그러면 내가 갔다 왔다라든지 간 적이 있어 할 때는 고운을 써야 되는데 고운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운 대신에 빈을 쓴다. I have been to the market 그러나는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이 돼요. 결과로서. 아니 결과가 아니지. 그때는 완료가 되겠죠. 네. 그 그러니까 고운이 아니라 비인을 고운 대신에 그때 쓴다 라는 것 때문에 여기 이제쓴 건데. 여기 주의할 게 있죠. 네.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란히 쓸수 없어요. 시제를 겹쳐쓸수 없잖아. 네, 어제, 또 지난주, 지난 일요일, 지난달, 작년 이런거 last year, last month, last weekend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뭐뭐뭐 ago 있잖아요 two years ago, six years ago, seven hours ago, three months ago 3년 전, 3달 전, 이런 전 just, o 따로 t o 따로는 완료에 쓰는데 just now를 딱 붙이면 이건 방금 전이야 그래서 과거에만 써요 다음, when이라는 의문사도 그래요. 자, when have you been? 이런 거안 돼. When did you? 이거 되는데, when have you? 안 돼요. 네, when이라는 거. 언제? 이기 때문에, 이건 시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예, 과거 연도. In 1999. 그러면, 1999년도. 에 이거는 시점으로 봐요. 그래서, 현재 완료예요. 같이 못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해 둬야 돼요. 음. 조심해야 돼. 시험에 잘 나옵니다. I have not slept last night. last 때문에 현재 완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since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since가 있으면 과거 시제 쓸수 있어요. since 자체가 현재 완료에 쓰는 거라. 예, 어젯밤부터 쭉 잠을 못 잤어. 이건 가능해요. When have you finished the work? 자, when 다음에 have a pp 안 된다 그랬죠? 너는 그 일을 언제 다 방금 끝마치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왜는? 예, 과거로만 해요. 과거나 뭐 다른 시제, 단순 시제는 돼요. 미래, 현재, 과거 다 되는데, 현재 완료는 안 됩니다. 너는 그 일을 언제 마쳤니? 니주로 해야 됩니다. 요거는 잘 나오는, 음, 표현들이니까, 외워두면 좋아요. Have a been to 하면,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이라든지, 갔다 왔다 완료했을 수 있어요. 가고 예, 없다로는 예, 고은을 쓰기 때문에 현재 나나 당신, I나 you, we 이거 안되고요 they, he, she 이런 거 됩니다 3인칭에만 쓸것 예. Have lost, 잃어버리고 없다 잘 쓰는 표현이라고 랬죠 Have you ever, bp? 자, 경험으로 해본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met BTS? BTS 만나본 적 있어요? 예. Have you ever?로 부면 No, I haven't. Yes, I have. Have으로 대답할 것 Th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나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한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애워를 듣고 많아요. 근데 조금만 공부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지 원료는